아, 어, 천일 법사예요. <웃음> 자, 오늘 월요일이에요. 아, 양역으로 아, 12월, 아, 12월 5일이고, 아, 역으로는 11월 12일, 11월 12일, 아, 임진일, 아, 임진일 아침이에요. 아, 지금 시간은 이 천일이 그 신문 보는, <웃음> 신문 타이밍이에요. 어? 낮그 12시. 12시 신문 보는 시간인데 오늘 신문이 안 들어왔어요 음. 아, 고맙죠 진짜 1년 가야 한 번이나 두번 이렇게 지게 빼는 빼먹는 경우가 와 있는데 천일 아, 같은 경우 직업이식이 아무리 투철해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웃음> 근데, 진 그, 돈, 큰돈안 드리고, 그게 신문 뉴스를 보고 그러는데, 그걸 안 빼먹고 1년 365일,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갖다 준다는 거. 참 고마워요. 어? 고맙고, 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근데 오늘 이 양반이, 심과주는 양반이 지금 몸이 아픈지, 응? 어, 아니면, 철이 마냥,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 정신이 없었던지, 그래서 뭔가, 근데, 신문이 안 와가지고, 물 어, 잘랐더니, 이따 오후에 하다 된다고 하길래, 어, 고맙다고, 이렇게 했어요. 음. 그래 시간도 좀 있고, 어, 그래서 오늘도, 그 여러분들이랑, 어, 다른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서울 제자가 찾으러 는데 뭐 하나 물었어요. 음, 점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잠깐 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어디 점 보러 가고 싶다, 점을 보고 싶다, 막 이럴 때는 그 심심해서, 심심해서 보러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살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답답하고, 좀, 어려운 일에 풍차하고 누군가에게 좀 조언을 좀 듣고 싶고,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점을 볼 때, 점집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전화기를 띠디디디디 눌러가지고, 저기요, 내 사주는 언젠디요? 좀 봐주시겠어요? 이럴 건지, 어떻게 나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울 제자가 물은 질문이 그건데, 당근, 좀 바쁘더라도, 바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가세요. 응? 평소에, 이 천일 집에 들어오시는 그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오셨, 어떻게 알고 왔냐 하면, 은뭐 지나가다가 항상 쳐다봤었는데,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찾아가요. 응? 찾아가서 직접 대면을 하고 대면을 하고 아, 궁금한 거 평상시에 궁금한 거 그런 것들다 물어봐요. 응? 물어봐.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 아셨죠? 응. 결론은 그거.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이해 설명해 줄게요. 어, 서울 제자가 모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 전화상으로. 요, 여러분들 그, 060인가요? 어, 060. 어, 저기 뭐야, 그 뭐, 뭐, 1분당 얼마씩 돈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그 많이 있나 몰라요. 확인, 얼마 전에도 천라는데 이제 그거를, 응? 어? 가입해서 해라고. 자기네들이 프로필을 하고 다할때니까 그런 양반들, 그, 저기, 그, 왔었어요. 영화 많은 사람이. 왔었는데, 천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고 말았는데, 어, 사주, 사주, 철학. 이걸 푸는 사람들은, 이걸 푸는 사람들은, 그, 060, 어? 전화, 아, 니까 그러니까 우리 비대면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돼요. 그렇대. 왜 되느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들, 그, 저기, 집에서 컴퓨터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일반, 그, 스마트폰 가지고, 그, 무료 운세. 어? 무료 운세. 그런 거 검색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사주 집어넣으면은 쫙 나와요. 뭐가 어쩌고,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노년은, 어쩌고저쩌고. 응? 그게 나와. 천일은 개고생하고 말리는 팔자가 좋을 거니까 연락이 개고생하지 말고 적당히 살다가 죽거라. 뭐 이런, 뭐이기 나와 있는 게. 응?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니, 그 자기 스스로가 풀이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안 돼. 여러분들이 060 이나 그런데 전화 비대면 상담해 가지고 사주를 딱 적여 주면 그 철학관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그 천명이면 천명 만명이면 만명 그거 다못 외우고 있어요 못 외워 그러니까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사주를 불러 주면은 그 컴퓨터 대대대대대딱 입력을 딱 하면 그 사람 저기다 쫙 나와요 어? 궁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제. 여기, 쫙 나와.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응?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를 그네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것뿐이 안 돼. 그럼 두 번째로, 철학관이나, 그, 사주, <웃음> <웃음> 사주 명리야, 그거 말고, 우리 이제 천일 같은 이제 뭐 이렇게 일반 무당들, 응? 어? 편의상 무당들이라고 하자고요. 그 무당들이 막뭐 이렇게 하지 뭐 천기도설, 뭐 어쩌고저쩌고 잠시 있는 말 없는 말은 갑자기 잘도 붙여. 막 그렇게 놓고서는 당신의 앞날을 뭐 어쩌고저쩌고 지랄 예명이지. 하여튼, 있어. 일반 우리 모장의 제자 같은 양분들이또 공유권에 등장을 해가지고, 뭐 아, 어쩌고저쩌고, 진짜, 있는 설레발이 없는 설레발이 다 쳐요. 예? 음. 그렇게 했을 때. 그래 그들한테 전화상으로 사주를 불러주면, 응? 그들은, 그들도, 그들은 이제 만약에, 그, 사주 명리학이라 같이 본다고 하세 같이 둘기 답한 입력을 하면 되고, 같이 풀으면 되고.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오래된 부담 같은 경우는 어? 뭐 무슨 띠뭐 저거 저쩌고뭐뭐또 조금 거기에다가 대충 그냥 3조 대입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풀어내면은 오 어, 맞아요 네, 그것뿐이 안 돼요 그것뿐이 안돼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점사를 보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대면 만나서 점사를 보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자, 이 천일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가 있어. 응? 드라마. 아주 그냥, 어, 아, 좋아. 여러분들이 그다 아는지 모르겠다만, 그, 이제 안다고 생각하러 드라마, 저기 도깨비 드라마 있죠? 두극비 드라마. 그게 있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라디오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 봐. 라디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해 봤어요? 음. 텔레비전 화면으로 드라마 도깨비를 보는 게 아니고, 라디오로만 들어. 라디오로 그랬을 때 드라마 도깨비,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와 다들 닿는다 하고 표현을 했을 때 어때요? 텔레비전 눈으로 보는 거랑 귀로만 듣는 거랑 차이가 어때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응? 화면으로 보면 은그 배우와 풍경과 그러니까 배우의 그 표정 응? 대사 한마디 하더라도 그 배우의 몸짓과 표정이 어땠느냐 뒤에 배경이 어땠느냐 응? 그 모든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라디오, 귀로만 들어. 그러면 대사 전달은 될지 몰라도 그 배우의 몸짓과 표정과 뒤 배경과 이거는 전달이 돼어안 돼. 안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바로 그거야. 점을 보러 직접 가. 만났어. 그거는 뭐야? 텔레비전.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야 똑같아 드라마를 전화상으로 띠띠띠 눌러 가지고서 저기요 내 사주가 뭔데요 이건 뭐야 라디오로 그게 드라마에서 꼴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이 <웃음> 이 천일은 신제자 신령님들을 모시고, 하늘을 위하고, 이렇게 사는 제자인데, 이 천일한 데도, 그런 문이, 문자나 전화나 이런 게 와요. 응? 와. 응? 후사님, 전화로 가능할까요? 전화로 점사 봐주세요. 천일? 안 봐줘요. 안 봐줘. 안 봐줘. 왜안봐주냐 그거 전화로 봐주면 흑든 말로 천일도 뭐돈 생기고 좋지 뭐 점사비 받고 이래 받으나 저래 받으나 똑같으니까 근데 천일들은 전화상으로 전 봐달라고 하거나 전화상으로 자기 사주를 봐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도 안 봐줬어요 안 봐줘 봐줄 필요 없고 봐줘서도 안 돼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지만 텔레비전을 보는 거랑 귀로 듣는 거랑 그런 차이가 있듯이 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올바르게 봐줘야 되는데 그 당사자를 보지 않고 말로만 들어서는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 놓치는 부분 그 사람의 생김 표정, 그 사람 주변 응? 이런 모든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이라는 건 뭐냐 어떤 선생님이 전 보러 왔어요 왔는데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조상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잘 갔으면 잘간 조상 응? 살펴주는 조상이 있으면 못 갔으면 못 가는 조상 또 동자, 선녀, 아기들이 따라 붙으면 따라 붙는 경우도 있고 그게 있어요 그거를 봐줘야 되는데, 그냥 전화상으로, 응? 돈몇푼 벌겄다고. 어이, 알았어요. 불러봐요. 그런 거안 한다는 거지. 응? 그거 말고도, 점을 볼 때, 이 천일은 유심히 보는 게또 관상이 있어요. 관상. 관상. 관상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령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건 알려주시는 거고 신령님들께서 답을 주시는 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그 본인 당사자의 그 관상 관상도 무지하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령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게 주된 점사라고 하면 관상과 그 사람의 그현 모습, 처지 그거는 부수적인 점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응? 부수적으로. 그게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신령인들 말씀만 전해주면은 100% 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전에 그 천일이 언젠가 얘기를 해줬죠. 응? 어느 보살이 자기 신분을 숙이고 전보러 왔어요. 알았어. 본인 딴에는 일부러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응? 천일이 커피 한잔 들고 와가지고서는 앉으시라고 딱 앉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실령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저거 무당 제자다 뭐 사주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마스크 가리고 눈만 빼꼼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천일이 저 잘하는데 하고 툭 던졌더니 그때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은 어때요? 대면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대면 다시 말해서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라디오, 전화상으로 백날 떠들어야 그거 안 나오잖아.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이제, 요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응? 다시 말씀드리면, 전보로 가고 싶다,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 어, 대부분 하는 소리가 뭐냐, 어,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근데 바쁜데 뭐하러 전보로, 저, 전화, 전화질이요 전화질이. 응? 어? 그거, 전보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한 30분, 1시간 잡고, 본인들이 점을 점을 보여야 되겠다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심심해서 점 보는 거 아니잖아 어디 길거리 지나가다 지하상 가 지나가다 심심해서 타로 쳐다 타로 어 한번 해봤구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혹여 점 보실 생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어, 잠깐만 누가 왔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신부 가졌어, 신부. <웃음> 자, 마무리 할게요. 끄고나갈걸 그랬네. 아 명심들 하시고 전부로 가실 것 같으면 전화 이거 누르지 말고 어? 직접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아, 그러한 어, 점심 찾아서 가서 전봐요 어? 그게 전을한번보드래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제자가 그 전보러 갔는데 그놈의 집 무당이 좀잘못 보는 거 같아 어떡여요 그럼 다른 데또 가봐 <웃음> 알았죠 여기 명심들 하세요 응? 텔레비전으로 볼 것이냐 라디오로 응? 들을 것이냐 아셨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 신문도 왔겠다 여러분 나 영상 끝나고 신문도 볼 거야 응. 아예내일모레 내리모레인가 내리, 언제가 대설이에요 대설 응? 잘들 보내시고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전 보러 갈때 어떡하라고 직접 가라고 응? 알았죠 가 가시라고 가요 에?